안녕하세요 강서구민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진지하고 학술적인 고품격 거출 라이브 방송 브이로그의 강서구 새로미입니다 최근에 저희 위쪽에 있는 자치구에 이런 가게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도 카페. 막 보도되고 신문보도 도막 되고, 동네. 막 되고. 동네. 원래 동네. 외국에서 동네. 처음 시작된 거였는데 국내에 돌땐 거라고 명. 하네 이색 카페 같은 거라고 하는데 가봤냐고요? 아 그야 이현이 못 가봤죠? 예약이 무지막지하게 밀려있다던데? 물론 강서구에서 홍대는 무지하게 안갑습니다 거리 때문에 못간건 아니고 지금 뭐 시크릿. 유튜버 분들 인플루언서분들 네티즌들 등등등 등등 해서 등장, 여기저기서 참가 분들의 소감이 쏙쏙 떨어져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뭐에, 뭐에, 어느 정도길래 다들 뭐에, 뭐에, 이렇게 난리났는지자 맛있어지는 주문을 걸어볼까요? 뭐해, 뭐해, 갈! 아... 괜찮은데? 쩐다 어, 그래 무슨 일인가?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새로운주무관입니다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튜브 부흥을 위한 기획안을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아니 친구 그저 앉아서 월급만 충대는 줄 알았더니 다시 봤구만 그래 자네 도 어쩌다 밥값을 하는구만 하하하.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 잘만 하면 무조건 대박날 것 같습니다 예산 탁탁 밀어주시고 기획예산과랑 지역경제과랑 같이 쪼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거 그림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자네 근데 예산서 써본 적은 있나? 이호조 시스템은 써봤고 방침서 작성 요령은 아나? 나서류적으 아, 복잡한 건 모르겠고 그건 뭐 다른 분들이 알아서 하겠죠 아, 일단 이것만 한번 보시죠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일단 못세 메이드 카페? 네, 이게 외국에서 건너온 저희 위쪽 자치구에 자리 잡은 이색 다방인데요. 이게 MG세대에서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찰랑찰랑한 드레스인가를 입고 차시중을 든다? 이게... 젊은 친구들한테 먹힌다고? 이게 또한번 화제가 됐을 때 트렌드에 편승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네 눈에는 지금 여기 기사 제목 중에 논란 중이라는 단어는 안 보이나 보지? 아 답답하시네 논란까지 안고 가야 진정 화제가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아 저는 이거 킹만 아니 할 만하다고 봅니다만 이걸 지금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자고? 네! 조만간 저희 대화산 벚꽃 축제 진행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 야외 아, 부산하면 아, 되죠? 그때 막 쏟아지는 벚꽃 아래서 메이드가 서빙을 해주는 거예요 아 달로 만들어서 감이 잘안 오시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이렇게 막 차려입고 이렇게 막 그냥 차 시중 들고 네, 이런 서비스 제공하는 거라니까요 코칭도 딱딱하게 고객님 대신에 주인님 막 이러고 그막 유행어 있잖아요 뭐해 뭐해 큐 이런 것도 뭐 해주고 이거 어떻습니까? 아 먹힐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이제 우수 공무원 표창 맞나요? 신계위원회에 수집되는 게더 빠를 것 같지 않나? 네 여러분 저희 강서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통과되는 것도 있지만 어둠에 묻혀서 사라져버리는 것도 있다는 거 저희 예단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오는 거니까 뭐 당연히 사음에 적합성 적법성 행정 절차 이런 거 꼼꼼하게 따져야 되니까요 다음에는 더 실현 가능한 계획안을 가지고 저희 구청장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성민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부디 몸 건강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